안기 안와봤단거지? 어 나도 얘기 만듣고아 어.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어. 맛있다고 그래서 어. 소문듣고 왔지 그래? 그래서 뭐 시킬지는 알아? 여기 가서 봐야지 아 그래? 응. 뭐 소바집이니까 소바 시켜야 되겠죠 뭐, 뭐 돈까스 뭐 이런 아. 쪽인거 같은데? 내가 뭐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봤는데 돈가스나 이런 건 평범하다던데. 소바집 왔는데 뭔 돈가스를 먹어. 소바를 먹어야지. 그소바를 그러니까 곁들여서 먹는 거지. 뭐. 뭘 곁들여 먹어? <웃음> 소바집은 소바를 먹어야지. 아니 그 소바도 먹는다고 당연히. 그래. 근데 아니 뭘 장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를다 먹을 수 있어? 아이그그 가서 보자. 알았어. 알았어. 9,000원 뭐그 정도의 값어치만 있다면 뭐 일단 냉모밀 하나 판모밀 하나 시키는데 아 냉모밀은 주먹밥이 들어간 거그 다음에 판모밀은 그냥 일반으로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유부초밥 하나를 추가 이러면 딱 이제 친일파 분위기가 싹 나게 우리가 스테이블 세팅할 수가 있어 <웃음> 옥자가 또일본에또 그거 알잖아 역시 또 일본의 또 소바가 뭐가 틀린지 또 그럼 어, 시 소바가 일본 말로 아니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? 소바가 저기 저기 모, 모밀 모밀을 소바라 그러는 거야? 어. 어. 숟갈젓갈은 이렇게 뽑아져 있고 뒤에 휴지가 있고 오 역시 여기도 종이컵이네 겨자 이거 겨자지? 와사비 같은데? 와사비? 아, 어 그래 색깔이 와사비네 어. 와사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있고 단무지 있고 근데 요즘에 김치 중국산 김치이지 않을까 좀 무서워 이건 아니겠지? 김치는 물어보니까 중국산은 아니고 배추 국내산 뭐 어쩌고저쩌고 고춧가루는 국내산 중국산 이렇게 써있었다 그랬지 음, 냄새가 중국산은 아니네 근데 김치를 여기서 담그는 거는 아니고 어 그냥 국내산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국내에서 사오나 보죠 아무튼 안심하고 김치는 자 일단은 요게 먼저 나왔어요. 모밀라오기 전에 요거요게 주먹밥이라고 그러지? 삼각김밥 그지? 근데 두께가 사이즈나 모양이나 전부 다, 다 일본에서 우리가 바, 그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. 그죠? 그, 그 이걸 뭐라 그러지? 일본말로? 오니기리. 오니기리가 무슨 뜻이야? 요거 아니야? 아니야 이런 미길리 욕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. 그러니까 손으로 뭐 이렇게 좀 주물르다, 어. 뭐 약간 이런 뜻인데 어. 이게 이제 오미길리 그래서 아. 이렇게 손으로 만든 아. 런 네. 약간 대명사처럼 명사처럼 된 거지. 그래서 오는 왜붙여 오를 약간 일본인들이 오를 붙일 때 음. 뭔가 존칭거나 음, 아. 뭘 지칭할 때. 알았어 알았어 복잡하게 알면은 공부하기 싫어져. 나는 두번째 나온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따로 시켰고 이거 4천원짜리야 유부초밥 모양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사서 집에서 만든 유부랑 모양이 다른데 일본 가면 이런 모양으로 판거를 제가 본적 있어그 그지? 네. 딱 일본 모양이다 그죠 일본에서 파는거 유부초밥은 일본말로 뭔데? 유부초밥? 어. 유부, 유부가 뭐지? 유부, 아이 피사는데? 뭐야 일본에서 몇년 있었다며 유부, 유부초밥 찾, 찾아올게 <웃음> 빨리 찾아오 <찾어>, 지금 시청자들 <웃음> 기다리고 있잖아. 다섯 한개 나서 와 4,000원이니까는 이게한개한 800원 보라네요. 그러니까 손가락이 한두개 두께, 개. 엄지 손가락이 두개 두께. 하나, 두 개. 사이즈는 이렇게 크진 않아. 작은데 맛은 지금 먹고 싶은데 이 모밀이랑 같이 이게 그림이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먹고 일단 한번 그냥 침만 흘리고 있, 있도록 하죠. 이게 보니까 유부하고 오니 길이는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 이 모밀하고 이거 시킨거는 좀 안에서 만드는 시간이 좀필요한가봐요 지금 우리 이거 주문하고 몇분 정도 지났죠 5분 됐나? 5분? 어. 아난 여기가 큰 식당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뭐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그지? 더막더 맛있게 바로 조리하는 거니까 네, 네. 네. 아 이게 팥모밀이고 이거는 뭐예요? 냉모밀 냉모밀? 네. 아 와사비는 조금만 넣세요네 감사합니다 음. 아,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... 이게 팥모밀, 그치? 판모밀. 이게 팥모밀, 이게? 냉모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팥모밀에 요거를 찍어 먹는거고 오니길이하고 이렇게 자 제가 어떻게 그림지 이쁘게 나오려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<웃음> 형님들 <웃음> 짜증나, <웃음> 형님들 하는거야 <거예요>. 자 일단은 <웃음> 국물을 한번 먹어보더 국물 이게 보니까 얼음을 살살 떼어놔가지고 시원하게 했는데 여기 이집 국물이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음, 야 이게 가다랑어포 향이 확 올라온다 그치? 음, 맛집이네 와 이거랑 다른가? 음, 비슷하네 근데 난 이게 더진한것같은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요거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무지 무간거 당연히 그러겠지? 아무튼 파 있고요. 요거 뭐냐 오뎅 이쁜 거, 오이 채썬 거, 그 다음에 김가루 요렇게 뭐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섞어서 먹는 거고. 이거는 보면 안에 역시 위에 김가루가 뿌려져 있고, 그 다음에 파썬 거, 역시 이것도 이게, 이게 무광고 맞나? 맞아. 요 그지 원래 내가 무광고로 알고 있는데, 음 무광고 맞네요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맛있어? 그래? 9,000원에 가봤지어 그치? 아니 이 국물이 나도 아까 한걸 먹었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네 어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긴 올만하다 어. 그치? 음. 아니 일산에는 참 면요리 식당이 괜찮은데 꽤 많네 음. 얼마 전에 우리 갔는데 또 일산 칼국수잖아 음. 음. 강력추천? 일산 붙일만 하네 강력추천? 어, 강력 오케이 여긴 여즘 여름에 난리 나겠다 그치? 어.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. 어, 시원하고 우리가 좀 미리 잘랐네 그지? 이거 유부초밥을한번 먹어보자. 음. 이거 그냥 먹는 건가? 이거. 음. 아, 유부가 진짜 일본에서 먹던 그 유부 맛이야. 밥도 살짝, 달짝지근, 새콤달콤하고. 그지, 뭘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. 음. 오니 길이. 먹밥. 음. 아, 이건 안아 먹었다 안들었 뭐, 오니기리는 뭐 안에 들어간 건 없고 그냥 그냥 참기름 맛? 참기름, 소금 맛? 근데 밥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찹쌀 같다 음, 이것도 몸이랑 같으면 이먹 진짜 맛있겠다 아, 맛있네 음. 이 집이 다 맛있네 이거를. 아, 다 진짜 맛있는데 가격이 오른 게좀 아쉽다 9천원 진짜 맛있다 오케이. 일본의 어떤 맛집 가도 거기랑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음. 그런 맛이야 아, 이 집은 내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블로그 보고 음. 다들 극찬을 하는 거야 음. 어,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아, 이 정도 보이면 진짜 음. 맛있겠다 예상을 했어 이 가게가 우리 엄마 거할수면 좋겠다 아, <웃음> 맨날 할수 없지 너네 엄마 거 하면 진짜 좋겠다 나도 음. 그럼 옥대무 물건 꽁짜지 근데 원래 이런 일본 음식이나 중국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통있고 맛있는 집들은 인천에 많았었거든 음. 그, 그 인천이 개항장이잖아 음. 근데 이제 이거 그런 식당들이 그, 거기 차이나타운은 있는데 일본 식당은 유명한 게 있나? 내가 몰라서 그러나? 근데 일산 쪽으로 다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언제? 근데 여기 이 집의 단점이 응. 뭔지 알아? 뭐? 비우초밥이 다섯 응. 개라는 <웃음> 거야. 일단 다섯 개니까 당연하게 내가 <웃음> 내가 세개 먹는 거야. 그걸 응. 알지? 그렇지. 내가 세 개지 당연히. 응. 내가 갑이니까. 그래. <웃음> 돼지가 하나 더 먹어야 돼. <웃음> 입맛 <웃음> 없어. 딱이다. 그죠. 가다랑어포가 뭐지? 다른 말로? 가쓰오부시? 아 맞다. 가쓰오부시. 가써 보셔서 맛인데 참그 일본에 원전 터진 것 때문에 어?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집집에 항상 먹을 때마다 네. 이 집은 나중에 또 생각난다 안 난다 무조건 난다 무조건 난다 무조건 난다, 무조건 무조건 난다. 야 내가 여기일산을 7년 살면서 음. 여기를 한 번도 안 왔어 그러게 미쳤네 그러니까 음. 사실 또 일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식당도 어? 정말 맛있는데 우리가 몰르, 몰라서 안 가는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. 정보가 그만큼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다 우리가 또 이렇게 정보를 또 주잖아. 근데 나는 보니까 내가 뭐 냉모밀 하나든지 아니면 판모밀 하나든지 하나만 먹기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좀 배고파. 그래서 섹츠를 시키든지 아니면 유부초밥을 하나 따로 시키든지.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사실 이거 다 먹는데도 배가 고받는 너무 느리지 고 근데 진짜 맛집이긴 맛집이다. 이렇게 가게를 크게 할만하네. 근데 여기 그 다른 사람들 온거 보니까 여름에는 대기가 엄청 길대. 무조건 길지 뭐 여기는 그럴 것 같아. 요 그러니까 그 여기 그 참고로 제가 그냥 알아본 거 중에 이 소바 집이 여기 일산 소바 말고 또. 생활의 달인에 나온 그 자그마한 소박가게가 또 여기 근처에 있더라고요 일산 대화역 근처에 거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거기 가서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잘 먹었지? 응. 별 다섯, 별몇 개? 네, 다섯 개 무조건? 오케이. 잘 먹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지금 몸이라고 생면 포장도 되고요그 다음에 택배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여기 일산소바 검색하시면 뭐 주소 나오겠죠 거기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면 포장할 때는 삶은 면이나 생면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고 뭐그 정도? 고향 관광 맛집이라는 거 고향 관광 맛집 표시가 고양이 그림이네 어? <웃음> 고양시 해가지고아야 진짜 아이디어 있죠? 저런 아이디어 는 친구는 진짜 상 줘야지 더 맛있었어요 잘 먹습니다 네아 여기 더울 땐 진짜 딱이겠다 그치? 여기 뭐 주차도 무료야 주차도 무료? 주차는 그냥 나가면 여기 옆에 하나로마트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되게 크게 있는데 어 거기 주차장을 같이 써도 되는 것 같고 아 저희가 지금 온 시간은 지금 몇 시야? 지금 밥 먹고 나온 게 2시 36분 아 우리가 2시쯤 왔지? 아 이 시간 때 오니까 사람은 없데. 는 지금이 뭐 아직은 그게막 더운 날씨는 아니니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. 아 여기는 정말 괜찮네. 생각나는 맛이네. 가게 바라고 똑바로 가면서 있어. 인사해. 잘 먹었습니다. 오시자. <웃음> 그래 그래. 어, 저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감사해. 다시 크게 해야지. 그러면 이 가게 주인 아씨가 뭐 기분 나쁘지. 똑바로 해. 장난하지 말고. 이거 뭐 조문하는. 해빨리잘 먹었습니다. 그냥 하면 그래 됐어 가 이제 <웃음> 나중에 또와 학생 아, 응. 그래 근데 9천 원이라는 가격이 좀 부담은 된다 매일 밥사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음, 뭐 맨날 먹을 건 아닌데 응. 진짜 가끔 한 번씩 입맛 없을 때 응. 입맛 없을 때뭐이나 같은 사람은 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. 거긴 뭐 무조건 추천이네요 그니까아밥다 음. 먹었는데 뭐하지 커피 마셔야지 뭐뭐 어디 아는 데가 있는 거? 커피? 커피야 뭐 마실 때가 많은데 아, 어. 아 저기 공짜로 먹으러 한번 갈까? 공짜로 커피를 어디서 먹어 공짜로 그 아는 동생이 그 커피 원두 볶는 그 저기 사업을 하는데 그래? 어 내가 심심할 때한 번씩 가면은 이제 갓볶음 원두로 어. 커피를 내려주지 와콩 <웃음> 찍어? <웃음> <웃음> 갓볶음 원두로? 갓볶음 원두로 야 아, 거의 어? 커피를 볶는 데니까 아 그래? 응. 멀어? 여기서 차로 한 15분? 그래? 한 10분 15분? 와뭐 이제 뻘쭘하지 않을래나 내가 가면? 아 그냥 가면 돼. 내가 그냥 심심하면 가면. 가는... 아 그래 복도방 같은데구나. 복도방 같은데야. 야 그래. 뭐, 할아버지도 모이는 데네. 어, 커피 마실 돈 없으면 가서. 야. 거기서도 눈치 줄거 아니야. 아니, 아니, 속으로 아니, 아니, 계속. 커피, 커피 한컵 <웃음> 내려 그러면은 무조건 내려줘. 아 무조건 내리긴 하겠지 당연히. 네. 근데 이제 계속 속으로. 하면 욕하겠지 저 새끼 많았지. 또 한다. 짜증난다고 아, 내가 걔 이렇게 어? 정신적인 그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는 정신적인 도움만 주는구나 그렇지 아직 <웃음> 물질적으로는 <웃음> 내가 도움이 안되고 그러니까 좀 성공해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, 성공해야지 알았어 그럼 거기나 가보자 가자 오케이